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 옷을 벗었을 때 가슴이 없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옷을 벗었을 때보다는 옷을 입었을 때의 가슴의 역할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패션, 그러니까 스타일로서의 가슴의 중요도가 높아져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랑과 같이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 아가씨들이나 또이쁜 예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자로서 많이 조금 자존심 상할라 그럴까? 부럽고, 신랑 눈이 또한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뭐 그런 계기죠, 뭐.